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. 김홍국은 A씨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맞고소했으며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. A씨의 무고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. Thank <laughs> you.